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네탑 랭킹 하이랭커 1위부터 30위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 가겠습니다. 1위. 펜타미넘, 현존 최강의 비선별 인원이며 엑시즈 사용자이자 시네탑 내에서 세계관 최강자입니다. 2위 엔류 자하드의 체제가 자리잡은 이래 최초의 비선별 인원이며 43층 관리자를 살해했습니다. 레로 로의 언급에 의하면 엘류는 신수로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엘류를 맨눈으로 본 것만으로 그랑 드자와 그랑 드사는 신비한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3위 자하드 탑의 지배자이자 최강의 모험가 10가주 중 최강이라고 언급이 되는 아리에혼과 10번 싸워 모두 이긴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부 305화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이야기의 최종 보스입니다. 4위 우랭마지노 현역으로 활동하는 랭커 중 최강입니다. 탑에 스스로 들어왔는데 나가고 싶어하는 걸로 보아 밤처럼 누군가를 쫓아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위 아리에혼 렉세스가 만든 화이트오어의 소유자로 탑 유일 S 플러스 랭크 무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6위 쿤에드안 여색을 밝히는 남범꾼입니다 7위 유라시아 앤 자하드 유라시아 블로썸과 포비더 구스트왕의 딸입니다 10가주 2명의 자하드 힘까지 받은 혈통 끝판왕인데요 랭킹으로 자재가 가주를 뛰어넘은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공동 7위 아도리 자하드 자하드 왕실 근위대의 대장 및 군부의 수장이며 금빛 11월과 낚시꾼 최강의 아이템 캐리어의 소유주입니다. 가람 자하드를 상대로 일반 랭커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9위 백년워라이송의 수장이자 가장 뛰어난 파도잡이 중 한명입니다. 우렉에게 은팔찌를 전해주었던 장본인입니다. 12. 하유린 하가문의 가주이자 하유리 자하드의 증조할머니입니다. 자신의 모함에 틀어박혀 유흥을 즐기는 중입니다. 11위 투페리 투페리 투페리 가문의 가주이고 최초의 등대지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나에게 신의 눈을 주셨다라는 명언을 남겼고요. 오페라의 제작자입니다. 12위 몰리권 PGR 탑의 3군주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13위 유라시아 블로섬 유라시아 가문의 가주이자 파도잡이입니다. 거친 신수 조작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라시아 블로썸이 신수를 조작하기 시작하며 10 가문의 가주들조차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훗에드안이 인정한 가장 뛰어난 파도잡이입니다 14위 포비더 구스탕 포비더 가문의 가주이며 공방을 제외하면 탑에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15위 그레이스 미르치아 루슬렉 퍼그의 수장이며 슬레이어 중 넘버원입니다 10 가주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슬레이어 그리고 v 의 신하입니다 16위 핸도 록 브러드메더 핸도 가문의 가주이며 관리자와 유일하게 계약을 맺지 못한 가주입니다 쿤 에드한과 강력한 콤비였고 가문의 랭커 구성원들이 대부분 입양 아들입니다 17위 연하나 연가문의 가주이며 고대의 주인에게 근원의 불꽃을 선물 받았습니다. 화가 나면 제일 무서운 여자이고 하유린조차 한수 접게 만드는 여자입니다. 이성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이 되기로 관리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18위 아리한 아리 가문의 가주입니다. 작품에 나온 적이나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19위이자 20위로 추정되는 로포비아 탑 최강의 부리미이며 20개의 분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회색 늑대와 고양이 종만 등장했습니다 36위 아리에 하기 페리온느 자하드 아리에혼의 딸이며 화이트를 토벌한 공주 중에 한 명으로 추측됩니다 붉은 10월의 소유자입니다 작가의 설정과 작중에 나와있는 랭커들의 순위를 종합해봤습니다 36위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2 2위 이상 그리고 100위권 이내의 하이랭커들의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